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운동 쉽게 해고재밌까 하자 마랑입니다 여러분들 운동 왜 하세요? 건강 관리 하기 위해서? 아님 자기 관리? 아니죠 여자 만나려고 하죠 제가 잼스어라는 채널에서 한 영상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 궁금증이 생겼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운동을 열심히 해도 과연 잘생긴 사람들을 이길 수 있는지 과연 폐완 어리냐 폐완 몸이냐 이 컨텐츠를 도와주실 두 모델분을 먼저 소개시켜 드릴게요 아한 분께서는 패션은 몸이다. 한 분께서는 패션은 아직도 여전히 늘 영원히 얼굴일 것이다. 폐한 몸을 맡으신 우리 까로님이십니다. 저는 지금 까로 브이로그 제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까로고요. 오늘 폐한 몸으로 왔습니다. 진짜요. 아니 먼저 한번 보여줘 보세요. 와 아니 그야이 복근은 타고난 복근이야 어, 네 복근 그 모양은 어 아니 모양이랑 지금 이데트가야난 아무래도 이렇게는 안 나와 같이 가시죠 어딜? 절대 안 가시죠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저는 인스타 하고 있는 통탕 이용창입니다 야 인스타 지금 팔로워가 몇 명이에요? 저 아직 20만명 아직 20만명? 네, 아직? 20만 <웃음> 아직? <웃음> 그럼 지금 주로 피드에 올리고 있는 내용이 뭐예요? 주로 얼굴 올리고 <웃음> 얼굴만 아네 이 테스트를 객관적으로 봐주실 여성 게스트를 먼저 모셔보았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네. 자. <웃음> <웃음> 어, 편하게. 오빠. 네, 네. <웃음> <웃음> 그러면 나와주세요. 아. 스타일은 비슷하잖아요. 근데 몸매가 확실히 좀 차이가 나긴 해요. 보여주세요, 특수팩을. 오 예. 이런 몸을 갖기 위해서 얼마나 운동하신 거예요? 한칠 년. 살짝 살짝 이렇게 만져보세요. 7년 동안 열심히 자기 관리한 우리 몸짱남의 가면을 오! 벗어주세요. 오! 오! 오늘 그 누구야? 그김준국님 맞아요. 김정국씨 닮았죠? 오! 얼짱남의 가면을 오픈해주세요. 오! 오! 오! 8 0 0만의 헬스 하는 아. 우리 우리들의 대표로운 거야. <웃음> 패션의 완성이 몸이냐, 얼굴이냐. 본인의 스타일인 분의 뒤에 서 계시면 됩니다. 자, 다 되셨으면 우리 몸짱남과 얼짱남은 뒤를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웃음> <웃음> 자, 원래 여자 만나려고 운동하는 게 아니잖아. 맞죠? 자기가 아니잖아. 아, 맞습니다. 아, 우리 아니잖아. 얼굴 아, 빨개졌네. 아니, 아니. 원래 빨개졌어. 아니, 빨개졌어. 원래 열이 많이 났어. 자, 하지만 지금부터 게임 시작입니다. 20대 여성분들 나와주세요. 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웃음> <웃음> 패션을 볼때 얼굴이 더 잘생겼으면 좋겠다. 아니면 몸이 네. 좋았으면 좋겠다. 약간. 얼굴. 저는 얼굴이요 어, 둘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웃음> <웃음> 나와주세요 보여주세요 아 한번 식스팩 아, 오! 오! 자 그러면 한 번만 터치해도 되겠습니까? 네네 아, 진짜 좋은 <웃음> 공포인 거예요? <공품이에요. 웃음> 오 쩐다 <나아>. <웃음> 공개해주세요 어 네. 안녕하세요, 오, 안녕하세요. <웃음> 야, <목소리가> <목소리가> <목소리가> <목소리가> 어때요? 이렇게 운동을 하시는 분이 이렇게 지금 패션을 딱 봤을 때. 일단 자기 관리를. 아 하는구나. 근데 이제 만약 남자친구가 이런 분과 같이 다니면은 어떨것 같아요? 어저 완전 아. 좋아요. 약간 보호감이. 아 섹시. <목소리가> 아 <목소리가> 섹시하다. 자 마지막으로 패어를 대표하시는 우리 마지막 모델분께서 얼굴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벗어주세요. 패널 <웃음> <웃음> 모델분의 전체적인 느낌이 딱 어때요? 좀 평범했는데 특별해졌다. 평범했는데 스페셜해졌다. <웃음> 아, 네. 제가 깔끔하게 전체적인 몸을 한번 어필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 맞아. 맞아. 오. 오 와. 오 와, 와 아. 와아 <웃음> 운동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대단한 일을 한 거거든요. 이게. 이해 못 하죠? 다 아, 이게 못하죠. 보는 해청분들은다 알아. 이게 얼마나 대단한지. 얼마 근데그 관리를 한다는 그 마인드 자체가 이감호올라오는거 아, 호감이 네. 우리 너무 좋아지고 걷고 다니겠 어. 근데 그게 맞긴 해. 너는 마이애미 쪽으로 가야 돼. 아, 네. 근데 진짜 벗고 다니시면은 <웃음> 안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너옷 입는 스타일이 안 좋대. 아, 오늘 어, 스타일이 어, 조금 어. 그저 신발을 봤는데 깜짝 놀랐거든요. <웃음> 아, <진짜? 웃음>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최종 결정을 해야 될 텐데요. 패션은 몸이다 이쪽으로 써주시고 패션은 얼굴이다면 이쪽에 써주시면 됩니다. 심정 어떠세요? 감당합니다. <웃음> 어, 내려놨구나? 네내려놨습니 그게 방송인이야. 네. 어, 지금 기분 어떠세요? 어, 이번엔 20대 분들이시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몸가으로 가자. 패안몸패한얼 어. 모델 분들께서는 뒤돌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돌아주세요야 성공했어 이만. 우리 야 우리 운동만 운동이 뭐 하는 있잖아? 자 최종적으로 우리 패션은 얼굴이다. 는두 분께서 선택해주셨고, 패션은 몸이다. 한 분이 선택해주셨는데, 바뀌었어요. 도중에. 그쵸? 아, 도중에 바뀐 건 아니고, 이제 안 거죠. 25년간 모르고 있다가, <웃음> 이제, 안 이제 알았다. 네. 자, 이렇게 컨텐츠에 도움 주신 두 분에게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어, 여러분들 방방방 방송은 방송으로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매력은 특별하니까요 자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로봇 <목소리> 저는 원래 이렇 찜질등, 초바등, 아또 이게 뭐... 운동을다 뜯긴 거예요 아, 스쿼트 하다가 열심히 하서 근육이 이렇게 두두두